아홉 번째, 쇼호스트와 관련된 책 중에 좋은 게 있나요? 어 많죠. 어, 제가 쇼호스트가 낸책두 번째 책을 냈죠. 유난이 선배님이 첫 번째 책을 냈고 음 쇼호스트는 제가 두 번째 <웃음> 책을 냈어요. 네. 그 밖에도 많은 쇼호스트들이 책을 냈습니다. 네. 어,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 네. 축구선수분들이 말한 강의나 그분의 책을 사서 보면 좋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면 쇼호스트들이 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음. 다 봐도 되고요. 최소한 한두 권은.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것. 쇼호스트.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검색에 쇼호스트가 쓴책 치면 아니면 서점 들어가서 쇼호스트 검색하면 쫙 떠요. 그 중에서 위에 뜨는 거 <웃음> 많이 파린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박사님 책 소개도 이렇게. <웃음> 어책 소개 맞죠 쇼호스트 기초부터 시작해서 쇼호스트 중국, 쇼호스트 교재부터 썼고 보이스 책, 뭐 설득 책, 소통 책 많이 썼으니까 그 중에서 어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네. 어 제가 세 분의 작가를 소개해드릴게요. 쇼호스트 음. 주신 작가 오. 첫 번째는 이제 문석현 쇼호스트 어 CJ 지금 현재 현역에 있고요. 네. 어 책을 되게 잘 써요. 오. 문석현 쇼호스트 책 권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장문정 음. 이 친구도 이제 CJ 출신인데 지금 이제 그만두고 컨설팅 회사를 이제 대표입니다 어, 기업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잘 써요 장문정 그다음에 이제 막내죠 이세명 중에 막내 나이 순으로 하는 거예요 황현진 아이 친구 참참잘 참 썼어요 요즘 엄청 잘 나갑니다 이 보험사 강의로 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현진 이세 분의 책은 제가 아,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친구도 있고 이분들 방송도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웃음> 그리고 네 대표님 번째. 꼭 검색해 주세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웃음> 대표님 <웃음> 근데 책이 내가, 내가 짬밥이 제일 많이 됐어. <웃음> <웃음> <웃음> 내 책이 제일 많아. 많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예, <웃음>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시기 예. 바랄게요. 지금. 예,